아아 아, 좋아 아이, 좋아 탄니발 너무 좁았어 아, 아, 왜 이렇게 좁은 거야 하니 아, 네. 정말 야, 여기 열심히 탈탈드 있어 요 여러분 저 저희가 포토존이 여기 중... 뭐라고요? 아, 뭐라고요? 아, 뭐라, 뭐라, 뭐라, 어, 진행! 비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비둘기! 퀴즈 위에 아이돌 우승자! 어? 비둘기. 어, 하트 어? 나오잖아, 비둘기, 비둘기! 하트 나오 하트! 나오지 어? 말자!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오, 하트 나오 너무 속상하죠, 속상하죠! 저 준비한 거야 <웃음> 준비를 했네! <웃음> 쓰레기 좋아라 <웃음> 준비했어! <웃음> 쓰레기, 좋아, <웃음> <웃음> 쓰레기, 좋아, 쓰레기! 야,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사진부터 찍어볼까요? 네. 포토존이 여기 앞에 있어요 카니발 앞에서 <웃음> 사진을 다 같이 찍으면 됩니다 아! 네. 아. 여기서 아 여기서 블랙박스. 블랙박스 약간 스티커 사진 느낌. 으로 아니 이 정도도 예상 못하셨어요? <웃음>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한번한번더쳐겠다한 번으로 너무 아쉽으니까. 하나 둘 셋. 카니발. 카니발인데 이거. 카니발. 카니발. 카니발. 카니발이야. 어 뭐야 조시아 어딨어 호스트 선생님 <그러� People Valerie> 조시아 어딨죠? 맛을 잘라서 없어졌어 아 진짜? 아, 나는 오늘 좀 점잖을 거야 오늘 피곤해? 아니야 피곤하대 어우 어오 어우 어우 어우 어오 어우 어어 어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뭐야? 뭐야? 오늘 심상치 않아. 왜 네, 안녕하세요. 오! 세븐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잉 세븐틴에서 진행되는 월간 세븐틴 11월호 카리발 진행을 맡게 된 조슈아입니다. 월벤션. 여기 어딘가요, 지금? 여기가 용두 휴게소인데요. <웃음> 네. 말도드너로 사람들을 웃기는 카페들 오늘 축제를 화려하게 장식할 다양한 구성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첫 네, 번째 주제는. r in t 대본 읽지 마요. <웃음> 저희 대본 보여주실래요? 네첫 번째 주제는 k a y they will eat you. I'll tell you. The top o n 에 Jujenin. The Mime f e s t 급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꼭 꼭대기층에 있고 예? 뭐라고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 okay, 너무 아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어. 꼭대기층에 거기... oh, 가야 돼엘리베이터 아, 아. 아. 너무 많아 awesome. 너무 많예 <스> um. 너무 많예 아.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아. 아. 야. 아. 큰 거예요 큰거예큰 거예요 큰거예큰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예요큰 거예요 큰 거예요 거예 거예요 코리. 예요큰거예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예어예예예 다 먹었어. 근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식당이야. 들어가야 <웃음> 돼.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 아, 다먹다 어, 야. 아, 빠 다리가 아, 또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야 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딱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졌어. 신발이 없어졌어. <웃음> 어. 빨리. <웃음>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아, 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저희 제작진님과 상담, 아니, 회의 한번 다져봐. 이거 콘텐츠로 오늘 출시가. 아니, 콘텐츠 지금 맞침에안요 아, 그냥 이거 넘어갈까요? 아니, 야 아니. 야 아, 자신감을 가져요. 아니, 야 아니, 잘할수 있어. 괜찮아, 괜 잘하고 있어요. 할수 있어. 야, 못하겠으면못하라도 써. 그래, 비둘기라도 꺼내. 할수 있어. 정환이 갈까? 그래, 그래. 한번 해봐, 아쉬워요. 정환이 형도 길거리를 걸어갔어. 아, 시작하는 거야? 어, 길거리를 걸어갔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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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두만을 위한 와, 면을 자, 준비를 어, 해주셨대 어, 어. <웃음> 그래서 낭만 있게 서로를 안으면서 바라봐 저 준비. 중... 도겸아 링 한번 만들어줘 호랑이 어. 뛰어갈게 어, 망했다 <웃음> 아니야 우리가 한정안 너무 잘 됐어 가끔 이렇게 막을 때도 있어야된다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한동안 고잉이 너무 잘 됐어 너. 오늘 냉정하게 혹평 받을 걸 대비하고 그러니까 계속 유튜브 인기 급상승 떠보니, 떠다 보니까 우리 멤버들 너무 믿었어 이거 저번 달 배드클루 할때 제작비를 너무 많이 써버렸나? <웃음> <웃음> 카메라도 몇대 없는 것 같고 이거 썸네일, 썸네일 나왔다 죄송합니다 이번 편 망했습니다 <웃음> 칸이 발로 만든 콘텐츠 <웃음> 야너왜 그래 일부의 마지막을 장식할... 뭐, 이부가 뭐, 끝났어? 야, 야. 아니, 야, 야. 뭐 했는데? <웃음> 아, elaborate. 마임 마임이었어, 마임. 예, 두 아, 번째는 좋아시 축제입니다. 아, 오케이. 여러시조아잖아 이게 다 어, 되게 취... 살리기 맞아. 어려운, 어려운 컨츠인데아거 듣니다. 아, 재밌다. 근데 살리면 재밌을 수도 있어요. 를 들어줘야 죠 예. 용두휴게소로 에뎅시. 용. 용서해 주세요. 듀! 말도안 하겠습니다. Q. Q. Q! 아니 Q. 진짜 왜 잘하지 휴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휴 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어 눈물이 나올 어. 것 같아요 계속하면 안할것 어. 같아요 아 어떻게 봐들야속겠어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쏘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 이런 오, 식으로 살리면. 자 우지 오케이 <웃음> 우지는 플레디스. 오케이 플레디스. 플레디스. 잭 플레디스 <웃음> 오디션을 볼 예정이야. 하나 둘셋 래. 레브 해볼까? 하나 둘셋 디. 디스 디스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오. 여기서 끝내야 돼요. 하나 둘셋 슬. <웃음> 아, 오케이. 자 민규 갈게요. 한성수! 한성수! 한성수! 한성수! 한성수, 한성수. 한성수 대표님까지 하자 한가하네요 요즘 아, 하나 둘셋 성! 둘. 성수기가 다 끝났나 봐요 아, 하나 둘셋 수! 수북히 사인 눈을 보니까 하나, 하나 둘셋 대! 망해가고 있죠? 대창이 먹고 싶전 멸하는 거 아니야? 전멸이야, 이거. 특집을 우리, 어, 우리 고잉의 그 멸망, 고잉 멸망. 고잉의 멸망 <웃음> 고잉의 멸망전. <웃음> 아, 고잉, 고잉 멸망전. 고잉의 멸망전. 고잉의 멸망전. 고잉의 멸망전. 고아 아 진짜 어떡하냐 야 근데 이 재미없는 걸 살리는 게 너무 재밌다 이게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네 이로써 잘. 1부가 끝났습니다 아, 1 네. 그럼 2부에서 만냐?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 고양이 랑 고양이 야노래나들어봐노래나 빨리 2부에서 만나요 <웃음> 아, MC다! 나왔어? 왜 나와요? 잘렸어요. 어? 잘렸어요. <웃음> <웃음> 아, 아, MC 잘렸어요. MC 잘리다니요. 아, 아 빠르 시간 아, 고인에서 최초로 MC 잘렸어. <웃음> 와, 월간 <월가의> 세븐틴 최초로 <웃음> 잘렸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칸이 발로 만든 컨텐츠. 왜 <웃음> 네, MC가 바뀌었죠? 네. MC 어디갔어요? 와! <웃음> <웃음> <웃음> 1부때말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반대쪽부터 할까요? 어 우리 아까 여기부터 했는데 그냥 거기서부터 해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지? 던지거나 이거를 엎거나 이렇게 둘 중에 어. 하나만 <웃음> 네가 지금 네 인생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다외치해서 그냥 던지는 거야 PD 그... 누나 형들한테 한 마디 하고 던져 <웃음> <웃음>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뭐야? <웃음> 이게 지금 스트레스 그럼, <웃음> 그럼 그러면 그거 말하면 엎어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어 배불렀냐 이렇게 하고 덮어 <웃음> 그건 뭐야 <웃음> 스트레스를 <웃음> 풀긴 풀어야 되는데 부담을 더 가져가는 것 같아 야, 우리 안느져도돼 그냥 스트레스 풀어돼 그냥 준 부담 안느껴도돼준영형 이거 밥상을 들어주면서 아 부담해주면 안 돼? <웃음> 아니 이거 제일 부담스러워 진짜 아이 사람들 진짜 어쩌라는 거야! <웃음> <웃음> 누나 누나 잠깐만 저희 야, 회의 좀이까요 잠깐만 누나 잠깐만요 아니 이거, 이거 뭐야 우리의 똑같이 맞 잠깐만 회의 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니 이거 진짜 어떡하냐 아니 우리가, 우리가, 아니, 아니, 이것도 이것도 우리가 만만해, 아니 진짜 내가 믿고 있어 우리가 만만해 진짜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최악이야 아니 내가 이긴다고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아니 사과해봐 아니 사과해봐 야 나와봐 야 조시야 나가 네 조시야 형 이거라도 하자 야 오늘의 호스트 오늘의 호스트는 뭔가 좀 다를 거라 믿습니다 오오 벗어 벗어 내가 오늘 못한 true. 것도 있지만 오! 오! 이건 내가 봤을 때 아무도 못 살려! 미스터리 미스터리 자여러 디노 갑니다 디노 더는 더는 이제는 그렇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너도 큰일 났다 뭘 해도 안 된다 오늘은 아니 천... <웃음> 아니 아니 아할수 있어 그래서 나는! <웃음> 이거를 열심히 해보겠지만 <웃음> 이세 글자로 내가 <웃음> 어떻게든 해볼 거야 고잉 피디님들을 보세요 뭐 <웃음> 지금 테롯들 <캐럿들 웃음> 내가 정말 고잉 피디님들을 보라고요 내가, <웃음> 내가 <웃음> 저러고 있다고요 <웃음> <아니> 우리 지금 <웃음>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진짜> <웃음> <이거 웃음>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오늘 약간 부담 특집 같아 부담 <웃음> 야 이거 준희 특집 아니야 준희 어, 특집? 한몇달 뒤에 이거 나오면 고잉 세븐팀으로 <웃음> 네. 놀랄 것 같아 또 이거. 나는 어, 솔직히 근데 진짜, 진짜, 웃기. 웃기.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웃기게 될 거야 이거 나는 약간 제 촬영 마음도 가지고 있어 <웃음> 드디어 왔다 오! 우 파이어 스키 야, <웃음> 야, 야 이렇게 폭주군! 복주군 성공하자 바로 의 새벽은 <웃음> <세정은. 웃음>